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대한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을 터치하시면 를 자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음, 신무기는 아니면 신그립을 장착을 했죠. 여러분께 리뷰해드렸던 캐비어 그립. 이 제가 신제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 마찰력이 아파요. 맨손으로 잡으면 아플 정도로 안 미끄러집니다 땀나는 상황 그리고 비오는 상황에 뭐이 목장갑 끼지 않아도 충분히 잡고 칠수 있는 그 정도의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립이니까 뭐 그립 바꾸실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어 최근에 이거 안 가르쳐 주는 데서는 절대로 레슨 받지 마세요 월세 손님됩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L2L이었어요. l2l 이었어요 l2l 은 스윙을 이해시키는데 너무 탁월한 방법이에요 너무 탁월한 방법인데 사실은 L2L이 전분 아니죠. L2L을 통해서 먹이기, 스윙은 먹이는 거라고 했죠. 제가 먹이기, 먹이기, 먹이기 뭐 그게 스윙의 가장 시작이다. 오히려 그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L2L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레슨 할때 질문이 한두 개가 들어와요.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L2L을 하는데 L2L로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향을 잡는 애는 L2L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가 방향을 정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L2L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 네, L2L 야, L2L을 알게 된다음부터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L L L L 그래서 뭐 나는 L2L을 할 뿐이고, 그리고 스위치를 할 뿐이고, 여기 있는 샷을 팍!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할 뿐이고, 공은 거기 있었을 뿐이고, 여기서 안 맞는 건 공이 거기에 없었을 뿐이고, 나는 L2L을 했는데 그냥 공이 거기 있었을 뿐이고, 심지어 공을 보지 않아도 공을 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L2L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l 2 l 하는데 지금 이형프로처럼 왼쪽으로 공이 이제 드로우로 착 먹이고 있잖아요. 먹이고 있잖아요. L을 탁 해가지고 착 먹이고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른쪽으로 치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치고 싶은데 어떻게 먹여요, 이걸? 이렇게 놓고 L. 이렇게 해도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지 않는데, 이병프로 아, 어떻게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우리 회원님이 궁금해 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설명을 좀해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데, L2L이 방향을 절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회전량을 정하는 거는 할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 대칭, 대칭 개념인데 확더 덮어버리면 왼쪽으로 감기고, 덜 덮으면 우측로 밀리겠죠. 근데 그 방법을 익히기에는 L2L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공이 출발하는 거는요. 공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느냐는, 이 l 2의 손과 팔의 움직임이 하는 게 아니라 어깨 라인이 백스윙과 동시에 어느 쪽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예요. 가령 L툴을 하잖아요. 그러면 L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지금 회전은 됐지만 이 L의 성격은 이러한 방향의 플레이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L 이렇게 들었으면 이 l 2 l 은 이쪽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L 이렇게 뒤쪽으로 빼면 이쪽 바깥쪽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L2L은 이 L 모양은 굳이 여러분들께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한 이유는 진짜 L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L이라고 한 거지 L2L의 가장 큰 의미는 대칭의 의미가 되겠네요. 이것도 L2L이고 저는 이것도 L2L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것도 L2L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이것도 L2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공을 칠때 똑바로 뺐으니까 대칭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왜? 대칭 개념이 더 크니까 가서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뭐 똑딱볼 배울 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빼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백스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L, L, L, L 하니까 이렇게 빼면 L, L, L, L 해야 된대요. 대칭이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뺐으면 백스윙이 안쪽으로 빠졌다는 건 빼는 순간 나는 이쪽을 틀어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드레스를 한 순간 이 스윙은 우그러들 수가 없어요.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빼더라도 이쪽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이쪽이 오히려 더 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의 중심축으로 늘 대칭적으로는 사이즈까지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L2L 스윙입니다. 그러면 먹이기 기술을 빼고 그냥 똑딱볼 개념으로 한다면 뒤로 이렇게 뺐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여기에서 서서 밖으로 뺐다면 이렇게 뺐다면 그러면 그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대칭으로 따지면 이렇게 뺐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뺐으면 이렇게 와야 되는 게 L2L의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L2L은 이 꺾어서 막 L 모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큰 의미는 좌우 대칭. 또 대칭이라고 해서 몸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뺐으니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크기는 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빼면 딱 있는 상태에서 바꾸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안쪽으로 뺐다.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고 내가 바깥쪽으로 뺐다. 이렇게 도는 거고. 이런 대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방향을 이 쪽으로 치고 싶다. 이 쪽으로 출발을 시켜서 센터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이게 일반적인 골프죠? 그렇게 쳐야 되는 거죠? 왜? 먹여야 되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백스윙을 큰 스윙이라면 상관없어요. 왜? 쫙 빼서 돌아 들어와서 결국엔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만 옥스윙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뺄때 안쪽으로 빼면서 어깨는 이쪽으로 튼다는 느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안쪽으로 빼고 이쪽에서 출발을 시켜서 먹이게 되면 오른쪽으로 밀어 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 어, 구독자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어, 12만명 그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매번 205% 가 우측으로 밀어친다 우측으로 밀어친다 어떻게 밀어 치는 거예요 그런 질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밀어 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밀어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쉉크가 나요 왜냐면 축은 가만히 있고 손장난 하는 거니까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겨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완전 이쪽으로 치겠다고 하면 백스윙을 그쪽 보내고자 하는 쪽의 대칭 방향으로 잡아 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쳐주게 되면 그쪽으로 출발을 해서 돌아 들어오는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제 뭐늘 생각하면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칠 수도 있냐? 칠수 있는데 우리 몸이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는 얼마든지 밀어 치는 게좀 쉽거든요. 그런데 몸이 바라보지 않는 뒤쪽으로 당기는 건 공간에 제한이 있고 몸이 회전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당길 때는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 공간을 먼저 확보해 놓고 여기서 먹일 때 반대로 먹이겠죠. 지금 이쪽으로 먹이면 완전히 안 되니까 이렇게 먹이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먹이는.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렇게 먹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먹이는 작업을 하는데 다만 그 먹이는 양에 따라서 또는 그 샷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틀어서 때릴 거냐 튼다는 의미가 그냥 백스윙을 그대로 하고 엉덩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우측으로 친다면 바로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친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빼고 그러한 형태의 스윙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L2L은 대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칭. 어프로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거 이렇게 안 됐다고 해서 L2L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만 돼도 L2L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프로치인데 똑바로 뺀다면 그냥 이렇게 치면 되죠. 이렇게 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좀 먹여보겠다. 어프로치지만 웨지를 들었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안으로 빼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밀어치는 거 그냥 손으로 밀어치는 거 아닙니다. 백스윙 할때 그쪽으로 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백스윙을 빼고 그쪽에 향했다는 인식이 있을 때 그쪽으로 샷을 하면서 쭉 먹이는 그 기술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멋진 드로우 구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뭐 끌고 내려오고 손 어떻게 하고 퀘어하고 마음 아픕니다. 진심입니다. 아 오늘 레슨 내용 좀 쉬웠죠?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 질문 남겨 주시면 가벼운 내용으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답글란에다가 질문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 파크학교 오케이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